문제할 게 있어서 이렇게요. 지덕거리다꿈지거리다라는 느낌이. 안녕하세요, 달빛입니다. 안녕하세요 달빛입니다 오늘은 공지할 게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동안 감상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열심히 하긴 했는데 아직은 많이 부족하고 미흡함을 많이 느낍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정보를 담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자극적이지 않고 좋은 컨텐츠를 만들 수 있을까 항상 노력해 왔는데요 채널을 방향을 넓혀볼까 고민하게 됐어요 원래 해오던 거는 그대로 할 겁니다 제가 그림 컨텐츠를 시작한 거하고 그 인터뷰하고 리뷰하고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고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그대로 진행을 할 거지만 그 외에 여러 가지 새로운 컨텐츠들을 시도해 볼 수도 있는 거고 뭐더 재밌는 거리가 있으면 저희도 즐기면서 촬영을 할수 있게끔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 채널에 가장 먼저 변화가 되는 부분은 출연진이 늘어나게 됩니다. 제가 그동안 저 혼자 많이 출연을 했잖아요 앞으로도 제가 가장 중심이 될것 같아요 근데 영상에 따라서 컨셉에 따라서 콘텐츠에 따라서 등장인물이 추가가 되거나 주인공이 바뀌거나 그렇게 될것 같은데요 가장 먼저 두 번째 등장인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호랑이에잖아요 호랑이에 나타나게 된 바로 짜잔! 호랑이 새끼입니다 <웃음> 어, 베리님이라고 하는데요 그동안 영상에서 두번 정도, 어, 예, 두번 정도 출연을 하셔서 트랙을 하셨습니다. 예. 지금 뭔가 불편함이 있으셔서, 고급 인력이 되시기 때문에 이분이 감정이 상하시면 안 돼요. 예두 번의 영상에서 어, 소개가 되었는데요. 까메오로 출연하고 등장인물로 출연을 하셨어요. 베리님, 어, 우리 채널 영상에 등장인물로 나오게 된 소감을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네. 앞으로 에리님이 종종 등장하시게 될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육가채널로 변경이 되는 건아니니요 이렇게 촬영하다도 힘들어하시기 때문에 왜, 왜 영상을 같이 촬영에 협조적이 힘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등장인물 소개하겠습니다 벌써 힘들어 세 번째 등장인물은 바로 에리님이라고 합니다 짜잔 우리 엄, 엄마 나왔 엄마. 자, 에리님은제 어, 영상에 그동안 한 번도 등장하지는 않으셨는데 소리는 출연한 적 있어요? 몇 번? 음, 음, 음, 언제부턴가? 음, 음. 편집을도 <웃음> <도매치> 맞췄는데요? <않네요. 웃음> 편집을 굉장히 잘하시는 편집자시다 보니까 훨씬 좋은 영상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거 이외에도 등장을 하시게 될것 같아요 그 외에도 <웃음> 같이 찍어놓은 그 영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웃음> 우리가 결혼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아이가 태어나는 그 과정부터 우리 아기와 이렇게 함께 추억을 만드는 영상지 음... <웃음> <같은 거지. 웃음> 정말 많은 추억들을 지금 영상에 지금 음... <웃음> 기록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 차근차근 우리 틈날 때마다 예, 영상을 만들어서 올릴 계획이에요. 앞으로 찍어서 올리는 영상들도 있는데 소스들만 있는 상태예요. <웃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유아 채널이 아닙니다. <웃음> 아닙니다. <웃음> 어, 어쩌면 유가에 관련돼서도 올라올 수도 있고 우리가 기존에 촬영해놓은 영상들 중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정보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어, 그렇죠. 그런 거 위주로 이제 많이 알려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보도록 할 거예요. 앞으로 나올 그컨텐츠마다아 맞네. 그런 콘텐츠들 재미있게 도전을해볼 생각인데요. 네. 두 번째 <웃음> <명이 거기에> <웃음> 달빛 h 그 p 다 y I'm happy. I'm happy. I'm happy. I'm h a p p 이 i 지 h a p p 이 I'm happy. I'm 이 a p p y I'm 좀더 쉬운 이름으로 음... 두 글자로 하도... <웃음> 두 글자로 이름 변경했다. 이름은 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이리글이라는 이름은 영어 단어에서 예예예 가지고 예지예예리다고지거리다 <웃음> <웃음> 꿈틀거리다? <끈틀러와> 꿈틀거다 라는 의미를 지웠어 <없어서 웃음>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꿈틀거릴거그래 꿈틀거릴거에요 채널명을 설명할 동안 잠시만 베리님은 잠시 문을 내려갈 할수께요 <웃음>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채널명은 리글이라는 이름으로 변경이 됩니다 어, 리글이라는 이름은 어, 영단어 리글에서 착안을 했는데요 꿈틀거리다, 꼼지락거리다 라는 단어처럼 우리도 꿈틀거리면서, 꼼지락거리면서 뭔가 영상을 이것저것 한번 시도해 보고 만져보고 하려고 그렇게 지었습니다 리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좋아요 네, 좋다고 하시는데요. 어, 리글이라는 이름을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어, 약간 중의적으로도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다이씨거든요 리글, 리시, 리시, 리시, 리글. 아또 다른 의미로도 이렇게 다 <웃음> <웃음> 우리글, 우리 우리 모두의 글. 그래서 우리글 네, 이렇게 도 생각을 해봤고요. 아예 아이씨 달빛으로 그리글, <웃음> 달빛으로 그리글. 리글 하면은 이렇게 해도 부를 수 있죠. 리글이다 알리 글이다 그래서 다시 그리다. 이건 다제 생각일 뿐이고요 네 예. <웃음> 우리 한국과의 협의를 통해서 나온 그런 음, 얘기, 음, 의미는 음, 아닙니다 네 <웃음> 공지사항을 <웃음>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는데요 어, 우리 베리님께서 놀고 싶으셔가지고 지금 촬영 <웃음> 진행이 더우 어, 힘들게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 바로 앞아래에서 지금 놀고 계신데요 영상은 그래서 이만 마무리해야 될것 같아요 <웃음> 어, 여러분들 어, 리글 채널을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시고 그리고 응원해 주시면 정말 <웃음> 감사할 것 같아요 네. 우리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좋은 영상 만들어서 재밌게 보실 수 있는 영상들을 많이 만들도록 할게요. 이만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베디 마지막이니까. 자 우리 베디도. 자 안녕. 우리 영상 이만 마칠게요. 안녕.